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존 다육농원 키핑맘이 열심히 키우셨는 창들 세일을 하신답니다. 한번 영상을 잘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캡처하셨다가 구입하시면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14cm 멕시코 야생마디아 몰게인. 아, 몰게인 색깔 너무 이쁘죠? 멕시코 야생마리아는 아 카리스마 멋지다 몰개있는 10cm 정도 되네 이렇게 두 아이 세트로 3만원 세트로 3만원입니다 원종 패션 15cm 15cm 어 아, 멋지다 정말 땅땅 굳어서요 아, 멋지게 키우시는 거거든요 아, 너무 멋있다 그러는데 10만원 원종 패션 10만원이랍니다 호주말리아 색깔 이쁘죠 어 아, 얼굴이 사두 사두, 호주마리아 호주마리아 사두 3만원이랍니다. 어 짱짱하게 키우신 건데 정말 싸게 내놓으셨어요. 호주마리아 3만원 내아이 네 이렇게 내아이셋두로 네 3만원 분포함입니다. 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긴 분 분포함 헨젤철아 엔젤 철아, 새벽별, 새벽별 철아, 골드 라벨. 아, 색깔 정말 예쁘다. 얘는 이름을 안 써놓으셔가지고, 이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요렇게, 내네 아이, 분포함, 3만원입니다. 분포함, 3만원 헬리아 마리아초라 그랑떼 얼마나 짱짱하게 잘 키우셨는지 5만원 이상이면 택배비 없답니다. 3만원은 택배비 4천원 있어요. 그러니까 5만원 이상 사시면 택배비 무료 그랑떼 마리아, 초라, 헨리아. 아, 캠핑마미 내놓으시면서도 마음이 짱했어. 아까워서. 그래도, 어, 너무 여유 없이 지금 다육이가 많아서 조금 내놓으신답니다. 처음에 사신 가격도 되지도 않게. 거기다가 실컨 키워서 세일까지. 세개 세트로 5만 원이랍니다. 노블레드 철학 노블레드 철학 노블레드 철학 대형 화분에 담겨 있어요 자 우리 화분 사이즈만 감지해 봅시다 23cm, 24cm 화분에 담겼네 24cm 화분에 담겨 있는 철라 3만원이랍니다. 와, 그저다, 그저. 3만원, 그저죠. 3... 긴입 적성. 얼굴이 몇 개고? 여섯이네. 와, 여섯인데 색깔 너무 이쁘다. 아이고, 정말로. 이렇게 좋은 걸 먼저 보시는 분이 득템하시는 거죠. 긴입 적성. 2만원. 색깔 너무 이쁘죠. 어, 5만원 이상은 택배비 없고요. 5만원 이하는 택배비 4천원 있습니다. 아, 고슴도치 같다. 색깔 너무 예쁘네. 야, 카멜레온 철아 카멜레온 철아와 예쁘다. 카멜레온 철아 15cm 15cm인데 20만 원인데 16만 원이요. 키핑맘이 가지고 계시던 아이랍니다. 카멜레온 철아. 카멜레온 철아 15cm. 야, 완전 호슴도치 같다. 철아가 어떻게 이렇게 촘촘하게 예쁘게. 아, 너무 예쁘다. 세상에 너무 예뻐요 와 15cm랍니다 초라 키핑하시는 매니아가 가지고 계시던거 작품이랍니다 아 멋지다